안녕하세요. 일어난 음, 제목처럼 지금 비지 한 4억 4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넘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채무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네,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행 대출, 대부, 신용카드, 가족과 친척들 돈 빌린 것 까지 해서 핸드폰 요금 밀린 세금까지 했습니다 제가 가진건 컴퓨터 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컴퓨터 풀이고요 지금 뭐 핸드폰 같은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전원 개인회생만 세번째 지금 재신청하고 있고 첫번째 게임에서 5천만원 정도까지는 갚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폐지가 돼서그 이후로 두번 정도 더 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책으로 마음고생을 10년 정도 가까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극단적인 선택구만 가지고 고민도 마, 많이 여러 번 오랫동안 했었고 어, 그 선택 방법까지도 찾아볼 정도로 고민도 해봤습니다. 극단적인 선택 음, 이후에 남겨진 가족들의 양해까지 생각을 깊이 해보기도 하고 이런 고통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실 여러 채무자 분들과 음, 지금의 90억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고있습니다 저는 여러가지 상황을 다 겪어봤고 또 당시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여기까지 많이 알아보고 돌파구도 많이 찾아보고 정보도 많이 얻고 했는데 제가 느낀건 실제적으로 물어보니 인터넷으로 혹은 전문가들과 만나서 상담하면서 아시는 걸 알게 되는 것과 지금 겪고 실제로 겪어본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방법들, 해결책, 전문가 상담들은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거의 거의 다가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목적에서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지금 내가 비환 해답만 아닙니다. 그런 점들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 말을 켰고 어려운 시기에, 한채무을 무겁게 지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공민하면서 버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